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 보자 연마 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 예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허지 허지 척 허지 허지 척 허지 척이라고 하죠 엄지 척이 아니라 에서도 예, 배웠는데요. 네 노래방에서 한번 불러보고 싶긴 하네요. 네. 어, 오늘의 주제 과연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죠? 오랜만에 또 10가지 감사 표현으로 가져와 봤는데 한번 뚜껑을 열어볼까요? 열어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빠밤! 네 오늘의 감사 주제는 공부에 관련된 것입니다 공부라고 하면은 내신 공부 또 수능 공부 또는 자격증 공부이기도 하고 또는 글 공부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마음 공부 또는 연애 공부도 공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다양한 공부가 있는데 어 공부에 대해서는 시작하는 나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그 그 대신 알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 라는 말이 있죠 네, 좋은 말도 있는데요 이 관련해 10가지 감사 필요한 공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따라해 주실 거죠? <웃음> 따라해 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나이는 없어 감사합니다. 모르는 것을 바로 찾아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인생 공부를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꾸준히 공부를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공부를 할수 있는 학교가 있어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이 일상생활이 공부여서 감사합니다. 일생을 바쳐 공부할 수 있는 네, 다시. 일생을 바쳐 할수 있는 공부가 있어 감사합니다. 공부에서 시험 성적이 잘 나와서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열기까지 한국어로 표현한 감사 표현이었었고요 그러면 이번에 기대가 되죠 이번엔 무엇인가 영어로 내 감사 표현 네, 이제 나와야겠죠 이제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혹시나 또 예,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예, 제가 여기 위에다가 어, 감사 표현, 이거 하는 것 중에서, 이 저에 대한 자기소개와 이 제스처 하고, 어떻게 해주면 좀더두 배, 세배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이 링크를 레인카드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면은 영어로 된 감사 표현 시작해 보겠습니다. Thank you for studying my mind. I'm not old enough to start studying. Thank you. I c a n find out what I don't know right away. Thank you. Thank you for meeting people and studying lif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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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기대 되시죠? <웃음> 네, 10가지 일본어로 된 감사 표현 공부에서 대해 시작해보겠습니다. こんにちは.では始めます. 心の勉強をす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勉強を始める年はなく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知らないのは直接に、違う。知らないのは直接に探してみ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多くの人々を会って、人生の勉強を。 す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毎日勉強す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勉強ができる学校があ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日常生活が勉強であ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一生をかけて勉強することができて感謝します。 勉強で試験成績がよく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勉強できる時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어떠셨나요? 일본어로 표현한 10가지 감사 표현이었고요 이렇게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일본어로 같이 하는 감사 표현이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히어링, 네, 좀 그러니까 키키토리, 또 국어 듣기 렇게 되니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고요. 네, 꿈이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일본으로도 미국으로도 이 감사일기가 많이 퍼져서 네, 감사일기 전문가 또는 미소 전문가, 네. 염마 미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꿈이기도 하고요. 네, 음, 자 이렇게 웃으면서 이게 이야기하거나 어, 미소 으면서 감사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감사 표현을 듣기만 해서 끝나지 않고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들으면서 또이 감사 표현을 어,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었고요 그리고 음, 그리고 제가 또여러분은 <웃음> 웃길래는 개그맨이 되려는 건 아니니까요 <웃음> 저도 이렇게, 이렇게 어, 남은 웃기거나 그러니까 제주 있는 건 아닌 거 알, 저도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안심하셔도 되고요 어, 그래서 제가 오늘 바꾸는 미소 책 요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말로 하면서 좀더 열심히 몰두에서 책을 만들고자 하려고요 뭐 하고요 뭐 좋은 내용들 많이 담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네. 음, 제가 어, 여기 자기 소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미소 부자와 까마미소에 관련된 영상 제가 이렇게 밝게 웃게 되었는지 제가 이렇게 밝게 웃게 된 이유도 다 영, 자기 소개 영상 마스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예, 내일에도, 예, 새로운 주제, 재밌는 주제가 가져올 테니까, 예, 기대하셔도 좋고요. 저의, 어, 소망이 있다면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순간이, 단어나, 생각들이 떠올랐을 때, 이, 저, 미소보자, 영화미소의 감사 표현 떠올려 주신다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의 이미지까지 떠올려 주신다면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저의 미소를 보고 행복해진다면 더더욱 감사드리고요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네, 감사드리고요 또 충격을 네, 한번 빠뜨리고 했네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모두 다 해주시면 저희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어, 영상과 구독자 시청자수 조금씩 늘고 있는데 아직 아니, 구독도 조금 늘었는데 구독도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홍보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또 골라서 어네자그한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저에게 힘이 또 납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 짓는 그날까지 미소보다 네 염화 미소는 계속 되겠습니다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빠잉